안녕하세요 신발 박사 이용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잠시 여산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서울로 오늘 가는 이유는 패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모임을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말 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120km 정도를 제가 달려왔는데 아직 한 200km쯤 남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너무 기대가 돼요 이곳은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입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5시간 반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1시 정도에 출발을 했는데 지금 6시 반이에요. <웃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임 장소에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근처에 주차를 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문스라고 하는 베트남 살구수 집인데 지하층을 저희가 빌려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저희 모임 장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안녕하세요. 하요안녕하세하세요이녕하세하세 이거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아녕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아자리아 어... 어... 어... 뭐. <웃음> 제가 좀 일찍 온줄 알았는데 벌써 엄청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어요 오자마자 막 형님분들께 인사를 하고 바로 자리에 착석을 해서 먹기시작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어, 카메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인사 보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나도 다... 감사습니다 <웃음> 아유 아까부터 뭐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근 좋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 아, 네. <놀� memorial> 아이고 아이고 <웃음> 영상 만들어보지 재미 <웃음> 붙여가지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웃음> <놀람>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주셨어요 실시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지금 제가 앉은 테이블에도 선어 분이 계시고 어, 정말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소주 한잔하러 추첨해에선선임을드릴 거고요. 니다게다 게임을 할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을 할겁할게다니다게니다니다 게임을 저는 패션인들을 믿습니다 진사람은 그냥 내려주면 됩니다 하이바이 보! 미거나치거나 아 내려주세요 어? 아아 오! 29번 5번 35번 25번 아니고요 자, 15번 와와와 가라요. 번번 어! 우리 번1 아, 정답! 불! 불! 물! 물! 물! 어? 아, 뭐? 아, 어? 어? 불! 불! <웃음>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와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안왔습니다 10분의 3분이1잴 거예요. 어떻게 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아두 번이에요? 9 번이다 9 번. 오늘 저는 저말론 바디엔드워시를 받았습니다. 세진부, 세진부, 세신부 국민の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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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가려 <웃음> 어, 얼굴 가려 아 제가 그리려고 그런거되니고요 올라가가지고 어, <웃음> 상 <웃음> 하가지고 어, 보려고 그는데잘 먹고 갑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요 <웃음> <웃음> 어 안녕 자 오늘 <웃음> 오늘 <얼, 얼, 얼, 웃음> 재밌었어요 파이팅아 <웃음> <웃음> 봐다 봐다 봐다 파다. 자. l e t 지금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오늘의 패션 네트워크 모임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다시 오랜만에 만나 뵀던 자리여서 너무 즐겁게 자리하고 맛있게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더못 나눈 이야기를 나누러 2차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은 1차에서 마무리를 짓고 2차는 간단한 스케치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발 박사! 이용섭이었습니다 안녕 시-작! 하나 둘 셋! 시 <웃음> 다시 다시 다시 <웃음> <웃음> 어뭐 <너> <웃음> 아, 얘. <예쁘다>. 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